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부채에 대한 문제 풀어볼 차례죠. 어, 부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채 쪽에서 이제 사채 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어려워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어, 현금흐름을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리고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만 그려주면 사채 쪽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물론 계산기 두드리는 게 어렵다 보면 어쩔 수 없는데, 계산기는 어쩔 수 없이 뭐 이것도 그렇고 딴 것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리는 거 말고 이론적인 내용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이해를 하면 사체축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충당부채에 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봐라. 어, 이론형의 문제죠. 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당, 아,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당의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에서 차감을 한다. 예상 처분이익이라는 건 어떤 그, 미래에 유출되는 상황들이 그 자산을 처분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자산 처분에 대한 이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면, 그거를 미래 지출액에서 빼가지고 순액만 기록하냐, 느 이런 얘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 충당부채라는 게 있죠. 그, 구조조정 충당부채는 나중에 이제 구조조정 당시에 지출되는 예상액을 지금 현재 시점에 충당부채, 부채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 기말 현재 미래의 구조조정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유출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충당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에 이제 충당부채로 잡을 금액을 측정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 구조조 단계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비용들을 보니까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해당 사업부를 그 폐지하게 를 되면 사업부에서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들, 뭐 기계라든가 뭐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분해야 될 거야. 그럼 처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지금 처분한 건 아니에요. 이 시점에 처분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예상되는 지출액 총액 100만원과 그 다음에 그 처분에 따른 이익 10만원이 있을 때이두 개를 뺀즉 어, 순액을 90만원을 여기서 충당부채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충당부채는 순액을 계산하는 을게 아니라 전체 지출에 되는 예상액을 어, 충당부채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이익 10만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여기서 어, 구조중 단계에서 해당 자산을 팔았을 때 실제로 저게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지출의 예상에 의해서 이걸 빼버려 가지고 순액을 90만원으로 계산하면 결국은 뭐냐면 미래 예상되는 이익을 미리 계산한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래 예상되는 이익은 되도록이면 어 재무제표에 표시를 하지 않죠 미래 예상되는 지출은 표시를 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정보들은 보수적인 정보예요보수성 정보라는 건 뭐냐면 부채는 과소평가하지 않고 자산은 과대평가하지 않는 거야 그럼 부채를 과수평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되는 예상액의 지출액을 쓰지만 자산을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미리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미래에 예상되는 처분이익.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처분이익이 실제 나올 때 어떻게, 그때 이익을 잡으면 돼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틀린 얘기가 되겠네. 그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음. 자두 번째,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기 한 말에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최선의 추정치에 대한 가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래에 유출되는 금액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충당부채라는 건, 어, 상황에 따라서 그 금액이 변동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되는 금액을, 어, 지금 현재, 어, 그 부채로 계산하기 위해서, 계량화되는 부채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측정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근데 측정이라는 과정이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최선의 추정치라고 얘기를 해 놓고 기업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야 결국은. 그럼 이 최선 최선의 추정치에 어떤 어뭐 벗어나는 그런 어떤 측정치를 어, 계산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를 그 기업이 잘 잘했다, 잘못했다. 거기다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그 판단은 사실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계 문제에 대한 그 판단을 할때 보통 금융감독원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회계 처리 하는 사람 입장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감독하는 입장하고,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최선으로 이렇게 해서 추정을 했어. 근데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니들이 유리한 쪽으로 한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런 사건들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소위 말하면 뭐, 뭐, 요즘에 최근에 나타나는 그 삼바, 그죠? 예. 뭐, 그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음. 그런 게 있어요. 어. 근데, 그런 어떤 회계, 회계 처리에 대한 방법에, 어, 주관적인 어떤 요소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냥 최소의 수정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잘하라 이거예요, 결국은. 뭐 잘할 수밖에 없죠, 뭐. 어쨌든 이렇게, 어, 뭐, 당연한 얘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 화폐의 시간 가치 요소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에게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자. 화폐의 시간 가치 요소가 중요할 때, 그 때는 우리가 현재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충당부채,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부채들을 미리 현재 시점의 가치로 땡겨가지고 계산을 해요. 뭐, 유용자산에서 우리가 봤던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복구충당부채 있죠? 어, 그거를 땡겨가지고 계산하거든요. 어, 그거와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을, 가,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이죠. 어. 우리가 이제 부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은 발생 가능성 높아야 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재무제표에 계량화된 금액, 즉, 수치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법적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환경 정화 비용의 경우에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당의 의무에 이행에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웃음> 어, 기말 현재 12월 31일인데 그 이전에 환경오염이 있었어요. 회, 아, 그 회사에서 어떤 공장을 운영한,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데서 환경오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불법적인 환경오염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기업의 어떤 선택과는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저게. 그래서 어, 12월 3십일기한 현재 충당부채 금액을 과태료 부과되는 그 금액을 예상을 해서 그걸 여기서 충당부채 금액을 미리 계산을 해놓으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불법적이니까 그런 거야. 없죠. 만약에 저게, 그, 어떤, 그,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면 충당부채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맞는 얘기가 되겠네. 문제는, 어 문제 1번은 답이 이제 1번이 되겠죠. 뭐, 많이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발부채와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현재 의무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고려해서 보고기한말 기준으로 충당부채의 인식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뭐 충당부채라는 건미래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더 높다면 그걸 충당부채로 계산해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죠.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금액을 알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뭐 소송이 걸렸다. 소송이 걸렸는데 그 소송에 대한 그패소 여부는 거의 확실해.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충당부채를 계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정보들을 다이용을 해서 가능하다면 음, 계산할 수 있다면 계산을 하라는 얘기겠죠. 뭐 이것도 잘하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자그 다음 에 이제 두 번째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인 독립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그 12월 말에 12년도 말에 이 시점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없었는데, 그 이전엔. 근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 법안이 발표가 되고 확정이 된 거야. 자, 그리고 13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대요. 근데 기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전에 12년도에 어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을 했어요. 그 12년도에. 자, 13년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어, 지출이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이그 공장을 계속 운영을 한다면 그럼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이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거야 그럼 이건 미래 지출이 어, 발생을 하죠 자, 만약에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공장을 폐쇄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공장을 운영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얼마 안돼 근데 과태료가 그거보다더 비싸 그럼 결국 공장을 안 하는 게 낫겠지 뭐 그렇죠? 공장을 폐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안되겠지 결국은 이건 뭐냐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어떤 미래 유출이 기업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공장을 한다면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생기지만 공장을 폐쇄한다면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겠지 그쵸? 결국은 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종속적이라는 얘기예요 미래 상황이 즉 누구한테 종속이 됐냐 기업의 선택에 따라 종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선택에 따른 종속적인 어떤 상황 그거는 충당부채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충당부채로 계산하지 않겠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는 이 환경오염이 불법적인 환경오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하지 말았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죠그 거기에 대해서 13년도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아. 적발이 된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들은 기업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죠. 미래 기업의 선택과는 무관해요. 어쨌든 간에 이미 지, 어, 저, 저질러진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미래 상황과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의 선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과태료 부과는 미, 기업의 선택과는 독립적이다 이런 의미니까 어떻게든 빼도박도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게 독립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여기서 충당부채를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상황에 대한 독립성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독립적이 된다 맞는 말이 되겠네. 그다음 세 번째 충당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지 그걸 부채로 계산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충당 부채 인식 요건을 보면 일단은 부채 정의는 충족을 해야 되겠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를 가지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 유출이 생긴다. 그거 이제 정의예요. 일단 그 그러면 그 정의만 충족이 되면 부채로 계산하냐 그건 아니고. 그 정의에 따른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일단 높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높으면 금액을 알수 있느냐 이거죠. 금액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우리가 재무제표에다가 숫자로 쓰잖아요. 계량화된 숫자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유출 가능성을 가지고 두 가지로 판단하죠. 유출 가능성이 높을 때와 낮을 때, 높지 않을 때 그러면 유출 가능성이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더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겠죠. 그럼 측정이 가능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측정 가능할 때는 그걸 이제 충당부채로 해서 재무 상태표에 충당부채에 계량화된 금액으로 써놓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사항, 즉,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발부채라는 걸로 이제 표시를 하죠. 우발부채는 그 주석에 이제 표시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는 건 충당부채고 그 나머지는 우발부채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일단 높아야 되는데 맞는 얘기가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충당부채는 성격상 다른 재무제표 표, 어, 아, 재무상태표 항목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더 크므로 그에 대한 추정치의 사용은 특히 필수적이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즉 미래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할지, 아,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정치를 측정을 할 때는 잘하라 이런 얘기예요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확정부채거든요 확정부채는 얼마의 금액을 갚아야, 갚아야 되는 건지 확실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또는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아직 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은 확정부채이기 때문에 쉬운데, 충당부채는 제품 보증을 해준다. 그럼 보증비가 과연 얼마나 나오냐. 만약에 우리의 제품, 우리 제품에서 보증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만약 많이 발생한다면 금액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치 사용할 때 잘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래 유출 가능성이 이제 확정 가능하다면 유출이 확정 가능하면 그걸 확정 부채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입채무나 차익금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불확정 부채가 이제 충당 부채가 되겠죠. 대표적인 충당 부채.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과거의 우발 부채로 처리했다면 미래 경제적 회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도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할수 없다.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만약에 11년도, 12년도, 13년도를 가지고 그런데. 11년도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차에 불이 났어요 뭐 한참 많이 불이 났었죠 불이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소송이 걸린 거야 소송이 결함 소송 그죠 그래가지고 저런 불을 불이 났는데 과연 이게 차주의 잘못이냐 아니면 은그 제조사의 잘못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소송이 어, 어, 붙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그 소송에 대한 어, 결과가 12년도에 나온 거야 그래서 리쿠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제조사의 책임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금액 13년도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일 때 11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 보면 아직은 그 소송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래 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제수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차주의 잘못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충당부채를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충당부채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는 일종의 우발 부채가 될수 있는 상황이죠. 어. 뭐냐면 우리의 결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발 부채인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는 자 근데 12년도에 거기 대한 결정이 나온 거죠. 회사 잘못이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리콜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13년도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것 같아. 자 그렇게 되면 어, 12년도 말에는 재무상대표에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충당부채로 계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충당부채 금액이 손해배상액에 대한 추정치만큼을 충당부채로 계상을 해줘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계산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충당부채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발 상황이 어떤 충당부채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채를 계산을 해줘야 될 거야. 그죠? 렇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를 했었어도, 미래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가 틀린 내용이 되겠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어, 그 다음에,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오염이나 범칙금, 어, 뭐 환경오염을 원하는 범칙금, 그 다음에 정화비용, 이런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불법적이라는 거. 그죠? 불법이라는 건 이제 빼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어떤 경제적 교육의 유출은 기업의 행위에 묶여있지 않다는 얘기야 즉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에 우발 부채와 우발 자산은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채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당부채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석상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우발 자산 같은 경우는 주석에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어떤 지출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으므로 당초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11년도 1 2년도의 상황을 가지고 봤을때 11년도에 재무상태표에 두 개의 충당부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 보증에 대한 충당 부채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에 대한 충당 부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보증비가 발생을 했대요 만 오천 원만큼. 그럼 지금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만 원만큼 계산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보증비가 만 오천 원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이 나온 거네.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충당 부채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천 원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오천 원 부족분을 구조조정 충당 부채에서 사용을 할 수냐 할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구조, 구조조정 충당부채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제품보증 충당부채에서 모자른다고 해서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갖다 쓸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품보증비가 발생했을 때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냐? 일단 충당부채 만 원을 갖다 사용을 하죠. 근데 실제로 보증비용은 만오천 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머지를 여기서 이제 비용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그 구조적 충당부채를 갖다가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틀린 얘기죠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어, 물어봤으니까 그 충당 부채 어, 어, 여기 맞는 얘기네 그죠 어, 당초 충당부채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의무발생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의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는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거나 기업이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재를, 아,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게 이제 그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를 가지고 있고 미래 경제 효율이 유출이 생긴다. 부채의 정의에서 그 의무 사항이 있죠. 그 의무에는 두 가지. 법적 의무와 그 다음에 의제 의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말하는 법적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의제 의무가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의제의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부채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현재 및 미래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 영업을 위해서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로 인식을 한다. 자,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영업에 따른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부채에 대한 정의를 이제 생각을 할때 제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제품 판매된 것에 대한 보증비가 지출이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 보증비에 대해서 12월 말에 보증비 지출에 대한 충당부채를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보증비 지출액을 충당부채로 계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제품 판매라는 과거, 과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라는 어떤 예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이 현재 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업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예상,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된다. 영업이라는 건 과거 사건에 과연 기인이 됐느냐. 영업이라는 건 미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상황이, 경제가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영업, 영업이 안될것 같아. 이거는 과거 사건과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현재 의무를 현재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영업과 관련된 영어과 관련된 손실은 과거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고 그럼 결국은 현재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상되는 미래 경제 효의 유출이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더라도 충당 부채로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야. 즉 부채의 기본적인 인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요. 이제. 뭔 이제. 은인지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당 부채로 계산해서 안 되겠지. 음, 그래서 이, 그,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영업의 손실은 충당부채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어, 보기 엔말 현재의 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충당부채를 공시한다. 이거를, 그, 어 문제를 보고 많이 그 헷갈려 하시는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그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아주 낮지 않는 한, 한이란 한그 의미가 뭐냐 조금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 얘기를 얘기하는 를 거죠 충당부채를 계산한다. 근데 우리가 충당부채 계산 요건에서 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발생될 가능성이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비춰서 보면, 이거는 틀린 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이 1%만 되더라도, 어, 아주 낮지 않는 한, 뭐, 아주 낮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뭐, 10%, 20% 이상이라면 충당부채로 공시를 하자,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요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항이 있죠. 유출 가능성에서는 두 가지로 보는데, 여기서는 유출될 가능성이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아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50%를 초과해야 돼, 사실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행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측정이 가능할 때는 충당부채로 계산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말했던 높지 않는 한, 그 의미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당부채가 아닌 우발부채가 되겠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어 우발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어떤 잠재적 의무다 이게 이제 우발부채가 되겠죠 근데 우발부채도 충당부채가 될수 있어요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라 그랬을 때 그러면 당연히 충당부채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이고 미래를 이행하, 미래 일을 어,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이건 이제 충당 부채 인식 요건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기 위한 말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된다. 이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발 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떤 보수적인 논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발 자산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는 뭔가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는 뭔가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죠?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볼수 있다는 얘기. 그걸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어. 그거를 재무제표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근데 안 나갔다면 오히려 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일종의 보수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안에는 미래의 상황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건 계산하지 않지만 미래의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는 건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야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다섯 번째 보도록 합시다 어 충당부채 우발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첫 번째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미래행위와 어, 관련되어야 된다. 관련되어야 된다. 이 의미가 뭐냐.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관련된다는 건 종속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어야 충당부채를 인식하는데 종속적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계속 봐왔던 내용이죠. 사실은. 환경오염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됐을 때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기업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즉, 경제적 효익의 유출과 그 다음에 유출되지 않을 확률이 그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거는 종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의 상황이 종속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 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린 얘기가 되겠네. 그죠? 관련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우발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잠재적 의무다. 이것도 이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무에 대해서 제3자와 연대해서 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에 한해서 우발부채로 초래한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연대 채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사람이 어, 한 명에 대해서 어떤 채무를 지고 있다 연대 채무 만 원을 지고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그 연대 채무라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이만 원을 얘한테 받든지 얘한테 받든지 상관없어요 또는 얘한테 7천 원, 얘한테 3천 원 또는 얘한테 천 원, 얘한테 9천 원 어쨌든 상관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입장에서는 여기는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누구한테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는 얘에 대해서 100%의 책임을 둘다 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얘는 여기서 100% 받아도 되고 얘는 여기서 100% 받아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100% 받게 되면 얘는 얘한테 지는 의무는 면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렇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또 달라져요. 얘가 만약에 얘한테 100% 의무를 졌다. 어떤 의무를 이행을 해줬다. 그래서 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얘는 얘한테 지급할 의무는 사라져요. 그렇지만 얘는 얘한테 자기가 같이 연대 채무를 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50%만큼의 어떤 지불의무는 제한테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냐 구상권이라고 얘기해요. 구상권. 그죠? 그래서 죠그 얘가 이거를 만원을 주고 얘한테 뭐냐면 야 적어도 너는 50%는 네가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5천원을 얘한테 청구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해. 를자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제한테 만원을 받거나 또는 얘한테 만원을 받거나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원을 얘한테 지불을 해줬다. 자 그렇게 되면 그만 원에 대해서 얘는 이제 면제가 얘는 얘한테 이해하고 관계해서 최고 채무가 이제 사라진 거야 음. 자 그랬을 때 쟤는 그 같이 연대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어떤 의무를 어 부담을 하는데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3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본인이 지출이 되니까 충당분채로 계산하지만 제3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부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건 사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의무를 져야 되는 건아니잖아 사실은 원래는 그래서 이거를 우발부채 처리한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제3자와 연대해서 의무를 지는 경우에 제3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부채로 이제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실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을 한다 손실부담 계약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 기업회 계준서에서는 이런 예가 나와요. 어, 그 공장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6년간의 임차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리고 그 공장을 한 2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2년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을 했겠죠. 그래서 두 번의 임차료를 지급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한 거야. 좀더 좋은 자리에 어떤 공장이 발생, 아, 나, 자리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전 하게 되면, 지금 남은 기간 이제 4년이 남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라든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든지, 그러면 계속 유지를 했을 때이 공장 계약 과 관련된 이 4년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생기지 않으면서 유출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계약이 이제 손실부담 계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손실부담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 계약 자체가 사용은 하지 않으면서 임차로는 지불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죠. 뭐. 그러면 결국 그걸 손실부담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그 임차료 지출액에 대한 현재 가치만큼을 여기서 이제 충당부채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아, 금액을 계산할 때, 충당부채 금액을 계산할 땐 사실은 그 임차료 지출액에 대한 현재 가치와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있겠죠. 해지 위약금. 그것과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충당부채로 해산 왜냐하면 기업이 할수 있는 선택은 이둘 중에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를 할까? 그리고 해지 해지했을 때 금액을 물어보니까 차라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게 낫더라. 그러면 계속 임차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 만약에 임차료보다 해지 위약금이더 적다면, 그냥 바로 해지를 하겠죠. 음. 그럼 그게 이제 손실부담이, 어, 손실부담 계약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충당부채 금액을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그,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겠죠. 음. 그 다음 다섯 번째, 어,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 한에서 변제 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여기서 이제 그 자산으로 인식한 시점을 잘좀 기억해 을 놓으세요. 그냥 제3자가 변제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자체만으로 자산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변제된 금액을 누군가한테 다시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데 그때 자산을 잡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기업이 그 다른 기업에 어떤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상 책임에 대한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상에 대한 보험을 따로 가입을 했더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에 따라서 어떤 배상금을 지급을 했을 때그 배상금은 이미 선지급이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겠죠. 그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급이 되는 상황에서 그 나중에 받게 되는 그 금액을 뭘로? 자산으로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예상되는 저 지출에 대한 그 자산으로 잡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거는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이 확실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자산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자, 이게 다섯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되겠네. 그죠?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충당부채와 오발부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옳은 것을 것 찾으라는 거죠. 첫 번째, 민국과 나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환경정화에 대해서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해서 민국은 나라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100만 원을 오발부채로 처리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 외에 나머지 제3자가 부담할 부분은 뭘로? 오발부채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충당부채로 계산할 부분은 민국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라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늘부채 처리한다. 맞겠네요. 다음두 번째, 어 환경 정화 관련해서 3년 후에 지급하게 될 미래 현금 흐름을 10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동 미래 현금 흐름 추정 시에 고려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현재 가치를 충 당분 처로 인식했다. 여기서 이제 그 할인율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할인율은 어어 어, 다른 말로 하면 위험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요소를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뭐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환경정화병 무슨 인건비라든가 또는 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가게를 임차해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임차가 다 끝나면 그 가게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또는 인테리어 이런 것을 다 떠가지고 본래 상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돈이 들어요 뭐 몇백만 원씩 들어요 그것도 그런 경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 인건비가 한뭐 오만 원 정도 하는데 3년 뒤에 인건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그 미래 금액을 측정을 하고, 그럼 그 미래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래 금액을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계산을 해서 충남분채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걸, 그 과정을 하는데, 어, 예를 한번 봅시다. 보면, 어, 미래 환경정화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환경정화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자고요. 농업이라든가 재료비, 그 다음에 뭐 측량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대요. 근데, 그, 노후비라든가 재료비, 측량비에 대한 현재 시점에 어떤 그 지출액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노후비가 한천 아, 만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재료비가 한 이만 원 정도 되고 측량비가 한 오천 원 정도 된대. 근데 그게 환경정화를 하는 시점에 어, 지출이 과연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해보니까 노후비는 한 10% 정도 인상이 될것 같아요. 예상이. 그 다음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인상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측량비는 한 25% 정도 인상이 될것 같아요. 그럼 결국 환경정화가 환경정화를 하는 시점에 어떤 지출액은 4만 250원이 될 거예요 그럼 그 4만 250원을 지금 현재 시점에 충당부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걸 고려하느냐 시간요소 즉 시장이자율을 어, 반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이자율 10%라면 그걸 반영해서 현재 시점의 가치를 이제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에서 반영되는 어떤 위험과 여기서 반영되는 위험은 다른 요소라는 얘기죠 즉 여기에서 반영된 요소는 뭐냐면 시간 가치 즉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에 대한 요소고 그런 위험이고 여기서는 뭐냐면 각각의 어떤 그 지출, 농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측량비에 대한 어떤 어그 물가 인상분 또는 물가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영되는 위험과 여기서 에 반영되는 위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반영된 위험을 여기서 그대로 적용을 하냐. 그러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올릴 고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반영되는 이자율은 시간 가치에 대한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반영되는 위험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농업이라든가 재료비, 측량비에 대한 어떤 그 임금 인상분 또는 재료비에 대한 원가 인상분 이런 것들이 반영된 위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 대안은 토지의 환경정화 원가를 200만 원을 추정하고 을 법인세율 20%를 고려한 160만 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우리가 이제 부채로 계산하는 금액은 법인세에 대한 효과. 부채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결국 비용을 200만원 계산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 비용 200만원에 대해서 법인세 효과를 제거한 160만원만 계산을 하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총액을 가지고 계산해요. 그럼 그리고 럼그그 총액이 비용에 들어가서 나중에 법인세가 제거가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단계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갖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충정이, 충정은 예상되는 토지의 환경정화 200만원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 다음에 동보험약정에 따라서, 어, 환경정화를 실시하면 100만원을 보존해주기로 했대요. 보험회사에서.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당문체 1 0 0만원이식했다 즉, 어, 환경정화비용이 200만원 들었는데 그중에서 100만원 받으니까 내가 지출한 금액은 결국 1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환경정화와 관련된 비용은 일단 200만 원이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 받을 게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화비용으로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 200만 원을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 받을 금액은 별도의 자산으로 이제 계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자산으로 계상하는 거죠. 회계처리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아마. 일단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정화비용을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그러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보험자산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미수보험금이 될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보험금은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자 이런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번째 토지환경정화와 유전복구를 위해서 각각 충당부채를 인식했는데 토지환경정화에 대한 지출은 50만원이 적게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적게 발생이 됐고 유전복구에 대한 지출은 50만원이 더 많이 나, 어, 나왔대요. 자 그랬을 때 서로 상계해서 쓸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기초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충당부채가 두 가지의 충당부채가 있었죠. 환경정화 관련된 충당부채, 그 다음에 유전 복구가 대한 충당부채. 그리고 환경정화 비용이 이제 50만원이 나왔다. 즉,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50만원만큼 덜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충당부채 100만원을 일단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정화를 했으니까 저 충당부채는 이제 다 사용이 된 거고. 근데 실제로는 지출액이 50만 원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입을 50만 원 시켜서 수익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처음에 충당부채 100만 원을 계산할 때 저게 비용으로 계산됐던 거 겁니다. 나중에 그 돈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수익으로 계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유전복구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유전복구에 따른 그 비용만큼을 충당부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일단 100만 원 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온 유전복구 비용은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번에 비용을 50만원 더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계처리가 된다. 즉상계에서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충당부채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손실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 현재의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을 하자. 우리가 손실부담 계약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상주 하나였죠. 그 다음에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우무를 보기한 말 이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수정치여야 된다. 잘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당부채로 예 제품 보증 충당부채, 복구 충당부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오발부채와 동일하게 주석으로 오자 주석상은 아니죠. 충당부채는 재무 상태표에 부채로 어, 본문에 이제 표시가 되니까 저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충당 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다. 그렇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맞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너무 간단하네요. 음. 자 여덟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어. X1년말 간평의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충당부채 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충당부채 금액을 찾으라는 거네요. 자,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1년 초에 공장 건물은 정부와 협약에 의해서 내용 요소가 종료가 되면 토지를 원상 회복시켜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복구비용 50만원 발생한 것으로 수정이 된다. 물론 저 복구비용은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따져본 금액이 될 거야. 별다른 얘기 없으면 딱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계 시스템 도입으로, 어,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어, 진행을 예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출이 약 3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대. 요그 다음에 1년 초에 구입한 기계장치는 3년마다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데, 3년 후에 60만 원 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자, 충당부채로 계산할 금액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기본적인 원칙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복구 비용은 당연히 충당부채로 인식이 되죠. 왜냐면, 하 공장을, 공장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구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즉,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를 지고 있고 미래 경제 효율이 유출이 생겨. 당연히 충당부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교육콜롬비예요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도입, 도입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가 있을 거야. 어, 첫 번째는 종업원을 교육시켜서 그걸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들어와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있, 있을 거야 또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폐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미래 상황이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즉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의 경제적 교육의 유출이 종속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이거는 꼭 기업이 종업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 결국은 뭐냐 충당부채로 인식할 요건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충당부채로 계산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주기적인 수선비를 생각해 을볼때 기계를 구입을 하고 그걸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마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3년에 한 번씩 수선을 해줘야 된대요 자 그러면 두번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수선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기계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봤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100%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가 되겠지 그리고 다시 수선을 하게 되면 또 100%의 성능을 가질 지고가수 있겠고 또 그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수선을 해줘야 될 거야 그쵸? 그럼 죠그두 번째 수선을 하고 나면 100%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더라 그래도 굳이 수선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용 하지 않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모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수선이라는 경제적 활동,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생각해보자고요. 저거는 저 기계를 샀기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라고. 결국은 과거 사건의 어떤 어 연관성을 가지고 미래에 유출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미래의 상황에 따라서 유출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어~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요건 중에 어떤 독립성 즉 미래의 경제효육의 유출의 독립성을 독립성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당부채로 인식할 요건이 되지 않겠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충당부채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충당부채로 계산할 금액은 5 0만 원이 되겠네요 사실 상황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혀 두셔야 된다. 즉, 어, 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어, 예 중에 대표적인 건이제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훈련비와 그 다음에 주기적인 수선비. 이건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요건이 안 된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웃음> 어, 한국이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한테 판매액 천 원마다 한 장의 경품권을 부여를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경품권 한장과 현금 100원을 가져오는 고객한테 경품용 제품 한개를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 경품용 제품을 개당 300원에 구입했어요 음 그리고 경품권 중에서 60%가 횟수될 걸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2년 말에 부채 자랑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이 상황을 보면 한장과그 다음에 현금을 가져오면 경품을 줘요. 그러면 경품 한장과그 다음에 현금을 가져오면 뭘 주냐? 예를 준대요 어딨냐? 음. 예를 준대. 그러면 결국은 회사가 부담하는 경품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부담하는 경품 비용은 경품 하나당 얼마예요? 200원이에요, 200원. 그렇죠? 왜냐하면 한 장과 100원을 가져와야 300원짜리를 주니까 결국 나는 300원짜리 사다가 100원을 받는 거니까 결국 200원이 되는 거죠. 경품 하나당 부아 저기 하나당 발생되는 지출액은 2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1년 말에 경품 부채가 12만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제품 매출액이 240 이건 좀 지워야 되겠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어, 2002년 중에 획수된 경품이 천장이 있대요. 음. 자 이런 상황일 때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초에 축당금 채 얼마 었냐면 12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웃음> 축당금 채 쌓은 게. 자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에 발생된 매출을 보니까 24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그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천 원당 한 장씩 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 240을 1000원으로 나누게 되면 이만큼 경품권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품권 한 장당 경품을 하나씩 주니까 결국 총 경품 수량이 되는 거야. 줘야 되는.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60%가 예상이 된대요. 그리고 하나당 우리가 200원씩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 이 금액이 뭐냐면 경품비로 우리가 발생된 금액이 되는 거야. 2년도에. 그죠. 매출액에 대해서 경품으로 우리가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럼 저금액이 288,000원이 돼요. 자, 그리고 어, 자료 중에서 경품권 사용액이 있었어요. 어, 경품권 사용액이 있었는데 몇 개를 사용했냐? 천장을 사용했대요. 근데 한 장당 경품 하나씩 들어가니까 결국은 저 천장이라는 건 뭐냐면 경품, 제공 경품 수량이 되겠죠. 만약에 10장당 어, 하나씩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10분의 1을 나눠야 될 거야. 그죠? 곱해줘야 될 거야. 그게 경품이 제공된 수량이니까. 여기서는 단위를 굉장히 조심해서, 조심하셔야 해조심 돼요, 단위를. 단위 하나 빼먹으면 답이 상하게 나와 버리니까 단위를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 제공 경품 수량이 일단 1 어, 0 0 0개라 얘기죠. 그리고 하나당 200원씩이니까 상위액은 이만큼이 될 거예요. 20만원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경품충당 부채라는 계정을 이용해서 한번 기말 잔액을 찾아 봅시다. 먼저 기초 잔액은 12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경품비 발생액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발생액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네. 경품비가 발생하면서 충당부채를 쌓으니까, 그래서 28만 8천 원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야. 이게 이제 단계 비용으로 이제 계산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사용이 되면 여기에 이제 빠지겠죠. 그래서 경품비 사용액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결국에 남은 건뭐 기말이 되겠네. 그렇죠? 경품 충당부채 기말 잔액은 20만 8천 원. 그래서 계정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돼요. 근데 계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때 여기 있는 금액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단기의 발생액은 요번기의 발생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말 잔액을 찾아주면 된다. 계산 자체가 뭐 복잡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단위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어, 1년 초에 어, 생산 판매된 제품에 3년 동안 품질 보증하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보증비가 210원. 기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수정치를 사용한다. 그리고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어, 1년도 말 2년 및 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 품질보증비, 그 다음에 예상 확률이 다음과 같이 수정이 됐대요. 그래서 2년도에 품질보증비가 1 4 4원일 확률은 10%, 2 9 6원일 확률은 60%, 그 다음에 6 4 0원일 확률은 30%래요. 그 다음에 3년도에는 220원일 확률이 40%, 그 다음에 300원일 확률이 50%, 500원일 확률이 10%래요. 그럼 이걸로 기대가치 기준에 따라서 2002년 말에 보증비로 예상되는 금액과 3년 말에 보증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리고 예상되는 품질 보증비에 대해서 충당부채는 20%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현재가치를 측정하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보고되는 충당부채는 얼마인가, 단 2년도, 3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당보증비는 매 회계년도 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그래야지 1년, 1년으로 이제 할인할수 있으니까. 그죠? 자, 상황을 보니까 3개년도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데 1년도, 2년도, 3년도. 근데 2년도 말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이제 기대가치에 따라서 144원인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296원 60%, 그 다음에 640원인 경우에는 30%.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값은 338원이 돼요 자그 다음에 3년도 말에는 똑같이 기대가치에 따라서 220원일 때 40% 300원일 때 50% 500원일 때 10% 그래서 기대값은 288원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그 기대값을 가지고 미래 유출액을 유출액을 어, 측정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2년도 말에는 384원이 되고 3년도 말에는 288원이 되겠네 그리고 지금은 1년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할인이 20% 예상 아, 20%라고 얘기했으니까 384원을 1.2로 나누게 되면 320원이 되는 거고 288원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1.2에 자승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기간이니까 200원이 된다. 결국 1년 말에 계산해야 되는 충당부채는 저두개의 합계가 되겠죠? 520원. 문제 자체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너무 간단하고 그다음에 최선의 수정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기대가치에 따른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대 가치에 따른 방법에 의해서 기대 값을 찾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현재 가치로 충당부채를 계산한다. 이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내용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520원이 되겠네요. 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11번부터 문제를 또 보도록 할게요.